폴로마케팅 하아매크로 참여한 도담 컴퍼니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웃음> 여기 오늘 와보니까 제 얼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대요. 오늘 박흥원 대표님, 태극필터 그 마케팅에 대해서 아, 뭐, 더욱 훌륭하실 매포들 많으신데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남았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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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테이드민턴 저희가 조사한 것들은 어, 핸들러나 스피드민턴이나 프리테이스 같은 유사한 어, 뉴, 뉴, 뉴 스포츠 종목이 있었고요 어, 제가 봤을 때 스피드민턴이 그래도 가장 제가 봤을 때 유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사전에 발표하신 분들 보니까 어, 또 다른 종목도 몇 가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조사를 했었고요 어,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저희는 조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두, 두 가지가 많아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 사실 기존에 휴번도 전공도 하셨고 협회하는 활동 하셔가지고 지도자 등록이라든지 협회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보다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네. 제가 음,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 위주로 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뭐, 게 그러니까 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찬양궁이나경복궁 뭐 이런 데가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막 국내, 국에다 모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타겟은 저는 제가 맘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대전, 세종하고에서 사업자 공동체라는 300명 정도 저희가 사업자 모임을 하거든요 근데 타겟은 원래 타겟은 좋을수록 좋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을 할 때는 뭐 영유아 청소년이라든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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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직원이 사실은 이렇게 아직 스타트업 기업이고 새로 시작하는 법기 때문에 직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한한명 내지는 두 명, 세명요 선에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내부 직원을 늘리셔서 고정비를 늘리시는 것보다는 이제 원래 네이버에 이제 전반적으로 정보라든지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것도 지금 대상층 자체가 뭐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은 대상으로 네이버가 맞고요 또 해외 시장까지 노리고 계시다고 하면 주글까지볼수 있겠고 또 사실은 시니어층 같은 경우는 아직 50대 이상은 네오 계신 분들 도 50대 이상 계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를 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꼭 네이버보다는 내가 연령이나 특성에 맞는 어 대상에 따라서 구글이라든지 다음 포털까지도 같이 좀어 정보나 마케팅을 전략 세부때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따로 준비하지 는 않았었는데 이제 추가로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태국인편이랑 잘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 10대들이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10대들의 약간 점유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50대 이상의 유튜브 사용량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검색을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 이렇게 테블린턴처럼 경기 어떤 규칙이라든지 좀 활동상 있는 것들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보여줄때더 짧은 시간에 전달력이 더 크다 보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체 채널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는 것도 좋고 이제 파워 블로그라고 했었잖아요. 파워 유튜브들 이제 섭외하셔가지고 유튜브 쪽으로 조금 더 확산시키면 국내외 타겟층 모두 자기들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디자인쪽에서 캐릭터 제작 나왔는데 저는 캐릭터 제작이해 되게 긍정적이고요. 또 앞으로 테블린터은 아니라면 캐릭터가 잘 이제 고도화가 되면은 그캐릭터로사실제 사업화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더 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좀 여덟 개만 해줘서 좀 미안해서 그런데 사실 <웃음> 분류를 여덟 개, 원래 열여 개는 최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생각이 있었는데.